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호텔 화장실 줄눈시공 욕조 나노코팅 세면대 UV코팅 수전 나노코팅을 진행합니다 거울도 나노코팅 진행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온 세면대이고요 세면대 오염돼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UV코팅을 진행합니다. 수전을 보시면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때도 묻어있고요. 이것을 코팅을 해줄겁니다. 욕조를 보시면 욕조도 색이 변색이 되어 있고 많은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기존의 욕조를 연마를 해주고 나눔코팅을 진행합니다. 욕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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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재시공한 다음에 코팅을 해줄 예정이고요. 오늘 서울에 있는 호텔 객실 300개 중에 한 개를 주로 시공 진행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한 집 본사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락처, 다양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체 봉피니까 조금씩 보시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가 아니지만 로즈골드 색깔, 예, 조금 밝게 나왔고 샤시가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좋으니까 참고하시죠. 행복한 집 대표입니다. 영상이 보이는 곳은 호텔 화장실이고요. 욕조 연마하고 알로코팅 진행하였습니다. 시공 전 사진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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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오레아 스파틱 줄론제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수도 수정을 보시면 시공 전에는 물때가 묻어있었는데 나노코팅을 해준 상태이고요. 보시면 코팅이 되어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나노코팅이 되어있는 상태이고요.